여기에 컨셉은 뭐냐? 자, 아, 얘들아, 여기. 이게 나와야 돼? 오, 투, 투를 발견하는 순간. 여기 뭐가 뭐, 나와야 돼요? 원형이 나와야 돼요. 요거 뭐냐? 얘는 의미상의 조다 의미상 조다 의미상 조다 얘는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은 안 하지만 나와줘야 된다. 마크월드라고 해서, 요 표지어입니다. 특부정사의의미상의 기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써주는 4입니다. 4하고 오 5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오 5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용사들이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의 성질,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무겁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잘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요는 뭐, 요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단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문이라는 건 딱딱딱,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는 거를 단문이라고 해요. 복문을 바꿔줍니다. 그 복문을 바꿨다는 얘기는 뭐니? 주요동사가몇 개? 주요동사가 적어도 두개 이상이면서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게 복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문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꿉니까? 똑같아요. 주어는 바뀔 게 없어요. 이스박스예요. 이 상자는 이렇게 해주고 자투 투는 아니 투를 뭘로 쏘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헤비 그리고 바로 이제 전환. 모르잖한 자, 대수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대수로 바뀔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여기도 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봐봐. 여기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여기도 주어 동사가 끝이야. 더 이상 주어 동사가 없어. 근데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주어로 삼겠니? 허 어, 의미상의 조어를 항상 주어로 삼는 거야. 의미상의 조어가 주어로 내려와야 된다. 주격이니까 키라고 해줘야 되고, 나뭘 써주면 될까요? 자, 여기 지금 속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의해야 돼. 이지가 나왔어. 그럼 뭘 써주면 돼? 캔나을 써주면 되겠죠? 햇나잘 둬야 돼. 야, 너무 무거워. 그것은 너무 무거워. 소우 데콤으로 바꿔준 거야, 지금. 캔나이 나왔어. 이, 바로, 투의 의미, 어감이 이게 부정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자,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 틀려.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잘 봐. 이 속에 리프트, 여기서 리프트 왜안 써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디스박스가 뒤에 나와 있는 투점수에 의미상이 목적어도 돼. 그래서 의미상이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문에서는 다르게 디스박스를 굳이 이트안 써도 돼. 근데 여기는 이미 여기가 주절이고, 여기가 이미 주절이고, 여기가 종속절이야. 절이 달라. 여기는 결이 달라, 결이. 절의 결이 다른다고 해요. 얘는 주절, 여긴 종속절. 이때는 디스박스가 여기주어놓아이 아니잖아요. 디스박스의 의미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상대는 너무 무거워서 그가 그것을, 그 박스를 들어올릴 수 없어라고 합니다. 주의할 사람들 두 개, 투투부는 뭘로? 소넥 캔나서로 바꿔준다. 근데 푸든트가 될 수도 있다. 여기가 만약에 뭐가 되면 푸든트가 되죠? 만약에 여기가 워즈라면 얘는 뭘로 바뀐다? 푸든트로 바뀐다. 쿠든한 알겠지? 푸든트로 바뀔 수 있다. 이해 가지? 어 실제 어, 바뀔 수 있다는 라 거. 얘가 워즈로 바뀌면 과거로 바뀌면 얘도 팬날이 아니라 푸든트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터가 끝났지만 앞에 있는 주어인 디스박스가 의미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때는 주절과 종속절로 서로 절의 결이 달라지면서 종속절 안에서는 디스파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써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알겠니? 이거 놓치면 안 돼. 어? 어? 알겠지? 어. 다시 하나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다시 똑같이 갑니다. 이 강은, 이렇게 됐어. 디스 리버. 됐어? 어 is 다 똑같이 갈게요. 투투 데인저러스 됐죠? 어투 데인저러스. 투 투고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포 치드런 어칠드런 아이들이 투스윙, 헤엄치기에는 이렇게 끝나면 틀려요. 이 문장도 틀리는 거예요. 인이 나와요. 잘 봐요. 자, 여러분들은 투투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투부분투투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f 목적격. f o 의미상의 주로 나와있다. f 는 해석을 안 한다. 조심해야 될 거는 디스리버가 이거의 의미상의 목적어다스윙인 그래서 인이 나와야 된다. 어? 여기야. 현재야. 어, 예. 야, 이 강의 뒤로 오면 이 강의에서 해봅시다. 되죠? 이 강의에 세웁시다. 이거를, 얘들소덱텐나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 강은, 자, 이즈, 자, 이거 뭘 바꾼다 했어? 수으로 바꾼다 했어. 너무나 위험해요. 이렇게 나오면 되죠. 제인들로서이 아, 강은 너무나 위험해서요 아이들은 뭐할수 없어요. 대, 네, 수야죠소덱 꾸문으로. 요게 이제 뭘로 나온가? 주어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어, 드라운 주적 형태가 목적 형태와 같으니까 수호주면 되고 희재주의 이지니까 현재니까 햇나 이라고 쓰면 돼햇나 수임 이라고 쓰면 돼 근데 여기서 인 하고 끝이야 헤엄칠 수 없어요 그 방에서 헤엄칠 수 없어요 자 앞에 있는 디술리버를 이때는 뭐야 자 다르잖아 절이 다르잖아 결이 다르다고 했잖아 여기는 주저이고 내 리아는 종족절이야 데리고 와야돼 데리고 와서 뭐라고 써야 돼 이틀하고 접어줘야 돼. 자, 요거, 묻히지 마라. 응? 고요. 아, 이 강은 너무 어떻게 해서, 너무 위험해서 아이들이 그 강에서 헤엄칠 수 없어요. 됐지? 아무거 들어가야 돼. 여기는 이거 들어가야 돼. 알겠어? 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조, 조것 때문에 고난도 문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꼭 자, 이거, 전화, 소댓, 소댓스 소댓, 캔나, 이거, 뭐, 그투, 굉장히 중요하다죠? 그투, <목> 굉장히 중요하다. 뭐, 특히 뭐, 의미상의 목적. 여기 핵심은 의미상의 목적으로 써줄 것인가 안 써줄 것인가 알는 뜻입니다. 단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상의 목적 안 써도 상관없지만 의미상의 주어도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의미상의 목적이란 존재 있어요. 요거 안 써준다는 뜻입니다. 안 써도 되지만 얘는 의미상의 목적을 써준다는 뜻이에요. 응? 반드시 써준다. 알겠지? 이 차이점과 연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됐어? 요두 개, 요두예문 통해서 정확히 이해한다. 정확히. 어, 고상 때까지 그대로 끌고 올라가도 돼. 어?